그었더니 오늘 너무 힘들어요. 어휴, 어떻게 기절했어요? 진짜. 오늘 날리는 먼지가 되게 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저 음식 냄새 내려왔요 오늘도 출발합니다 축가차를 맛있게 먹자 1차 걸어도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라서 저희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출근길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는 이런 탑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사카 갔을 때도 이런 송전탑 같이 생긴 게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시내 가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최소한, 여덟 개인, 여덟 개인, 여덟 여덟 팀. 인여인여인여인여인분덟인인 여덟 인분인거같 여치, 여치, 여치, 여요 여치, 여치, 구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래여거여어여떻여먹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 I'm going to go to the h 점 u s e I'm g o 할 n g to go to the house. I'm g 5천받은 카페인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가볼래? 카메라 3층으로 한번 가보자. 흘다리아다 처음 보는 것같에 없네 아 근데 일본도 필름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필름을 사오려고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29,000원 주고 샀어요 하나를 필름 하나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 근데 일본도 좀싼거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거 왜 안에 비었지? 의문입니다. 의문. 음은. 제가 아는 건다 팔렸어요. 지금. 처음에 뭐 버스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뭐 빵, 빵이나 뭐 이런 거 파는 거 같아요 팡팡팡 사러 간거 같아요 지금 팡 사러, 팡 사러 여기는 인스타에서 일본, 사, 일본 분들이 추천해주신 카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숙소랑 가깝더라고요 되게 자그마한 카페인 거 같은데 추천한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앤카페빵가봐 괜찮겠지? 그 어서고하이요 아, 아, 바닐거어한테 없어서. 아이스 라떼 시켰습니다. 추천하신 곳 왔어요. 카페가 이뻐요 모던 앤 심플. 도전적인 교환 씨 그냥 구벅구벅거리긴것것같습니다친구 같아요. 웃요 웃긴 것 같아요. 웃긴 것 같아요. 웃긴 것 피자빵 멋지? <웃음> 난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라즈베리인 줄 알았거든 라즈베리 이렇게 큰게 어때? 맛? 뭘을 만하나? 뭘 만한데? 아니, 이거 나쁘진 하나만 아, 신기하다, 맛이. 아 신기하다, 담보. 알 터고 먹어보는 맛이야. 난 피자빵을 이렇게 만든 느낌. 파운드 케이크로 만든 느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아까 카페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착하더라 그래 진짜 어제 만난 사람이 진짜로 일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닐까? 오늘은 그래도 밥을 좀 제때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 나네 그래도 그러니까 막 힘들진 않다 그죠? 아, 허기지지 않고 아주 좋아요. 아 출동합시다. 읽기 마셔. 읽기 마기 마셔. 여시아이마세. 어, 지금 캐널시티 도착했어요. 와, 프라모델 와, 진짜 많다. 와, 집인가? 대박. 저 다니엘 윌링턴 아니야? 어, 맞네. 저기. 킹리엘 윌링턴 여기 있네. <웃음> 다니엘 윌링턴 여기서 보네. 아, 일본에서 팔구나. 지금 일본 니코샵에 왔어요. 굉장히 귀여운 러브가 여거든요 28,000원이네, 28,000원. 20%까지 세일이만팔 28,000원? 응. 짱 싸다. 이정도 28,000원이네, 짱 싸는데. 진 괜찮은 거 같아. 게 깔려. 있네 여기. 허이네 아이고, 여기. 지금 예저래하 <웃음> 어? 이거 나 지금 원리는 색깔이 되게 예뻐. 부츠 삼너. 약간 라이트 그레이 색깔. 안경이. 어, 딱히 뭐가 여기 살게 없네.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군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거 동전 지갑이거든. 음. 응. 귀엽다 이거. 귀여워. 근데 파워. 너무 각져 있어. 난 치킨으로 뭔가 사고 싶은데 계속 치킨이 땡기긴 하는데 여기 동전 꺼내면 되게 귀여, 귀여울 거 같지 않는 귀여워 아 <웃음> 진짜 귀엽다 맞지? 어. 아 뭘로 하지? 고민인데? 돼지도 있어요 여기 돼지 네. 너무 쨍해서 핫핑크라서 네, 너무 쨍하다 치킨이 귀여워 치킨. 이게 좀 괜찮, 제일 괜찮긴 한데 그러게 이거 귀엽네 이거 두개 차이 150원이면 아니 1,500원이면 그 이거 사줍다 드럼과 또일각겐 있는 통기타와 또일각겐 있는 나로서 누군데 그게? 이거 좀 사볼까? 오 싸다 야 만원 밖에 안하네 그니까 나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만원? 이거 만원 있다? 사나 안 사나? 안지 이거는 일본이니까 지 이거 일본 브랜드잖아 이코엔드 써져있잖아 맞아 이거 안 써져있으면 솔직히 고민했을 텐데 <웃음> 써져있으니까 이거로 사게 됐으니까 오늘도 오지마스 친절해 친절하셔라 <웃음> 인사를 너무 잘해주셔 사다리두과세가 항상 붙는 걸좀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얼마 나았어 11,000원 1 1 0 0엔방내 <웃음> 아, 흔들어 뭐야 이게? 카드 스티커인가봐 스티커를 좀 되어 있어요 지우가 또 좋아해서 와 어, 이거 대박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나 이것도있 고. 뭐뭐사떻게어떻다 뭐 붙여? 카어뒷면어다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그냥 어는게지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지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그떻게어 이런 일본 느낌이 진짜 좋다. 후쿠오카의 매력은 약간 이런 길 가다가 보이는 강의 느낌.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 이제 버스 타고 몽호치 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버스는 처음이라 도끼도끼하네요 지금 버스를 타러 왔고 이제 버스 타는 법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좀 알아봤어요 처음이라서 잘못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내 차가 16시 50분이랑 55분기 있어 이렇게 이 아, 6다, 6이나 6-1 타야 한다고? 응다1 도착 뒤 일단 지금은 안 돼. 네좀 봐야지 뒤 앉자 뒤 뒤에 자왔 뭐 어, 뭐 어, 일본 버스 타는 법은 이 아까 뽑았던 이 티켓 번호가 쓰여 있어요. 이 번호가 여기 보면 이 앞쪽에 경광판처럼이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 버스가 이동할 때마다 저 밑에 있는 금액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릴 때 금액에 맞게 매출하고 내리면 돼요. 깜바레 간바레 샘빠이 간바레 간바레 샘빠이피곤해지든 우리 큰형 바이. 원래 모모치에 면해서 노을을 바라볼 예정이었으나 차가 좀 막혀서 노을을 못볼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늘 보면 되게 예쁜데 내가 눌렀다 어, 종이를 밀었어? 어 저기 저기 떨어 떨어 가지고 아저씨가 장 예뻐 공장 띠 이건 뭐 물류센터가 생겼네. 물류센터 야직 그때 이거 비워지 말라고 <웃음> 맞아 <웃음> 음식점이 뭐야? <같다>. 아, 음식점이야? <웃음> 어머 코팡 <웃음> <포팡> 물류센터지? 인 <줄? 웃음> 빨리 가보자고 빨리 가보자고 빨리 가보자고 아 <웃음> 멀지 <웃음> 아 조금 멀구나. 와, 너무 예쁘다. 무슨 외국 같다. 아, 외국, 외국이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다가 외국 같다, 다른 의미를. 와, 저기 진짜 예쁘다. 와, 이쁘다, 이거. 와, 대박, 분위기 뭐야? 와, 미쳤다. I mean to turn it upside down. I really want t hear you. e h t h where you so calmly i t When i further my o w n there, i s c a t c h i only o t s 저밥 고야끼다. 타코가 무너고 오징어가. 야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기. <놀라> <와 아이고>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나 오는 거야 아, 진짜로 야, 나, 응. 나도 울컥하더라고 진짜, 아니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누에들안볼때 눈물 좀훔었어아 뭐. <웃음> 진짜 또을르 흐르더라고 응. 다 아, 너무 좋,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래서 여행 오는가 보다 싶더라 야. 복합적으로 뭔가 울컥하대 아 진짜로 뭔가 위로받는 아, 느낌 약간 진짜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남자는 눈물을 세번 흘려 되기 때다에 참았습니다. 아, 아, 이 아, 이거. 아, 남자 공주네. <웃음> 게임, 것 같네. 한국, 오, 아, 니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오늘은 후쿠오카 타마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높이 1 2 3 m 까지약 70초로 도착합니다. 오메. B 네. 모니터 후쿠오카 타마는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타워 다음으로 세 번째 높입니다. 음. 아 안테나를... 일본에서요? 네 맞아요. 아.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는 2 3 3 m 터입니다아 사람이 제일 무서운 다는그 높이 음. 2 3 3 m 그렇지. 30도 <웃음> 작가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보는데도 뭔가 울컥하네요.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어우 예뻐. 한층 내려갑시다. 있네. 두개내려가랬지 응. 와, 여기서밥 먹으면 찐똑기다찐똑 아...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같이 찍을래 우리 레이어 우리 레이 같이 찍을래? 이구나이구에 모에 모 해야 되나? 자리 없어요 일단. 네. 나이 됐어요? 아이 됐어요. 미팅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주인장님이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자리 빼준다고. 아, 여기 맛있어 보이대네 맛있겠다. 착한 사람 사람, 착한 사람 너무 많아. 일반인.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세 번째. 히게그렇게안 <뭐라> 비싼 거라 터이도 히터 주도 히터 주도 히아 주도 히터 주도 히터 주도 히터 주토히토주토히토 주도 히토 주도 히터 주도 히터 도 히터 주도 히터 주 히터 玉はよし。まゆごめんなさい<笑> <웃음> <웃음> 맛있다. 우와, <웃음> <스모니트> 아 맛있다. 아맛고다 현지 약기죽어가지고 선물 거 짜장면 아닙니다. 야키소바 <웃음> 되게 베이직한 소스의 맛이에요. 아우 그죠. 장죠그 어잘 잘리네 뜨거워 뜨거겁대요 조심해야 돼요 간장, 간장은 뭐 이건 뭐예요 은 가진간는데 <목소리> 어. 고기가 진짜 맛있. 고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고기가. 먹어야겠 음. 여기 진짜 어 야, 이거 하나 더 시키면 안 되나? 완전 좋다. <목소리> 오, 뭐야, 맛있 잘한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진짜 8천엔 나왔어요 8천엔 어제 10만 ,000, 10만원 나왔는데 만원이나 나왔는데 가성비 초이고 와 진짜, 진짜 제일 맛있어요 먹은 음식 중에 이만원에서 2만원 거잖아 2천엔 근데 진짜. 진짜 말도 안 진짜, 그러니까. 진짜. 두당 2만원이면 그러니까, 와 너무, 너무 맛있게 진짜. 먹었다 그러니까, 이자카야에서 심지어 100까지 부른데 두당 2만원 나왔다 사이쿄 <웃음> <웃음> 저희는또 편의점을 털고 집에 갑니다. Goodbye, s y o 도 오늘도 었어요 오늘, 오늘 즐거요 안녕.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b 바 e 바 If I could give you more than half